여주할 테다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너희만 그토록 밝은 빛을 아, 뭐야 아, 시끄러워 진우야 진우야 피곤해 아, 잠좀 자자 속이 더는 못 마시게. 맛있게... 어? 다 다들 일어나 눈좀 떠봐. 어 제, 제이 씨 이세야 유리랑 미스틸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다들 여긴또 어디고요? 신강고? 응? 우리 학교야. 어젯밤 꿈에서도 나왔는데. 뭐? 유리 너도? 나도야. 참고로 저렇게 생긴 차원종들도 나왔어 아파 눈부셔 나눠줘 우리에게도 나눠줘 아무래도 같은 꿈들을 꾸는 것 같군 자세한 건 깨고 나서 봐야겠지만 그럼 깨러 가보자고요 어제처럼 차원종들을 사냥하면서요 이건 못 피할 거에 <침> 내 거미야 무진장 아플 거야 <com> 일어나. 성광처럼 벤다. 하! 공간까지 벤다. 좀더 요란하게. 이 꽝물어. 유리스타. 핫! 뱅! 공간까지? 벤다. 저기 흐릿하지만 뭔가가 보여. 투명하지만 사람 같은 게. 어... 유령? 귀신인 거예요? 어? 그런 거 완전 싫은데? 다들 긴장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거기다 저 둘, 저 앞에 보이는 얼굴들은... 나는 쓸모없어. 아무 도움도 안 돼.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정미야, 속봉아! 뭐, 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미안해. 이런 친구라... 더는 빼앗아 가지 마. 무슨 소리야? 둘다왜 그러려... 틀렸어. 우리 말이 안 들리나 봐 어, 어, 잠깐만요 저기 봐요 차원종이 석봉이 형과 정미 누나 뒤에 어, 어, 어, 어, 먹었어 형과 누나를 집어삼켰어요 석봉이와 정미만이 아니야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먹히고 있어 이 자식들 당장 내놓지 못해 어디가 우리 친구들을 돌려줘 얘들아 쫓아가자 절대 놓쳐선 안돼난 아? <놀람> 지지 않아 못... 끝내야 하는데... 짜잔! 서유리 출동! 나는 지지 않아! 핫! 찬! 한 발칸 발칸! 핫! 핫! 이건 못 피할걸? 이꽝 물어! 공간까지! 벤다! 좀더 요란하게! 병원의 정점에서 울부짖는다! 놓치지 않겠어! 이꽉 물어! 경렬이 흐른다! 받아라! 우리 스페셜! 데이터! 모든 걸이 순간에 받아라! 이꽝 물어 미리스타 예, 나가신다 거기 딱대고 있어 헉! 경련이 흐른다 일어나 야야 계속한 반신반절 정신 없을걸 잡았다 여 놈! 분투애했어요 차원정이 석봉이 형과 정미 누나를 정미야 석봉아 사라졌어. 마치 안개처럼 석봉이랑 정미만이 아니야 구해낸 다른 사람들도 전부 사라졌어 이, 역시 유령이었던 걸까요? 아님 영혼? 글쎄 어느 쪽이든 무사하길 비는 수밖에 어쨌든 이걸로 된 건가? 못 구한 사람들은 없는 거고? 어무해난 대체 뭘 위해서 노력하면 될줄 알았어 힘들어도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우습기도 하지 다 착각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행복한 미래 따위 없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던 거야 어, 어, 엄마 뭐? 저분이 엄마라고? 야 확실해? 정말 너희 엄마 맞으셔? 맞아 하지만 왜 엄마까지 이곳에 일단 구하고 봐요 누나 저대로는 저분도 차원종들에게 웬 화살이 거기 누구냐 차원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투명하지도 않고 저 활에 실린 위상력 같은 클로저라 생각하고 싶지만 같은 편은 아닌가 보네 다들 교전 준비해! 일어나, 이 병원의 정점에서 돌부짖는다! 쿵! 일어나! 공간까지! 밴더! 차! 이건 못 피할걸?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요! 끝도 없이 쏟아나? 위상력으로 만든 화살인가? 성가시군! 접근을 해야 뭐라도 해볼텐데 얘들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사라지셨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화살의 피도 멈췄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군 우리 말고 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가 그럴지도요 다들 꿈에서 깨어난거라면 좋겠는데 뭐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겠지 우리도 슬슬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지통제시 동일한 꿈? 클로저분들 전원이요? 잘 가시고 또 오세요! 5세대 동일한... 정확히는 동일한 괴물이 나오는 꿈이었대요. 각 팀별로 나오는 장소나 사람들은 달랐다고 하니까요. 그래. 우리 팀은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였지. 그곳에서... 늑대기 팀은 홍대거리였다고 해. 오라 베로니카님은요? 나는 아무것도 기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우와 이 장비를 <웃음> 논문에서 봤던건데 그래 늑대게 나는 아무것도 음, 같은 꿈을 꿨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텐데 참고로 우리 쪽은 신서울랜드가 나왔고 네? 캐롤리의 요원님과 저를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게 있어? 어 아니요 전혀요 그럼 꿈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 짐작하는 거라도 있어? 그, 글쎄요. 신서울랜드라면 어제 사냥터지기 팀분들과 함께 가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걸 이유로 보기에는 캐롤리엘 요원님은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마. 그럼 다음으로... 민수현? 아, 어, 네. 한기남이라면... 김도윤의 선배라는 분 말이지? 센텀시티에서 우리를 도와준 특경대원이야. 하지만 그 친구들까지 꿈에서 나올 줄이야. 지금은 신서울에 계세요. 여... 유정씨? <웃음> 임시지부장님! <웃음> 아, 데려오셨군요. 그, 그나저나 방금 그건 무슨 얘긴가? 귀국이라니... 네, 저희가 부탁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한 임시클로저분의 남극행을 도와달라고요 기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남극행? 가시는 건가요? 그럼 다녀오세요 우아님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요새에선 보지 못했는데 백야의 요새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장이 불시착했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이상기후로 통신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구조 요청을 드리기엔 그쪽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지라 어, 혹시... 그 임시클로저란 사람 네진아 요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분 맞아요 자세한 얘긴 클로저 전원이 모였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일단은 다시 꿈 얘기로 돌아가죠 각 팀별로 다른 장소 다른 인물의 꿈을 꿨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꿈들을 꾼 클로저 본인들은요? 다들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애들은 신강고로 갔어 그러는 김에 석봉이와 정미를 만나보겠다고 하더군 늑대기 팀도 소영과 김가면을 보러 홍대거리와 벌처스 본사로 갔어. 사냥터지기 팀은 신서울랜드의 조사를 맡고 지나가 캐롤리엘과 이빈나를 만나러 온것 같지만 하지만 완벽한 허탕이었죠. 이빈나도 그렇고 캐롤도 꿈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어젯밤은 기억이 전부 날아가서 그래도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왜 제가 사냥터지기 팀 분들의 꿈에 나왔는지 알 것도 같아. 그래? 이유가 뭔데? 보니까 각 팀의 꿈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팀과 관련이 있는 지인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냥터지기 팀과 이렇다 할 접점이 없죠. 빛나 씨처럼 놀이공원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의 관리요원, 제리와 친구라는 걸 제외한다면요? 아, 그러고 보니 김제리 요원님과 친하다고 하셨죠? 예전에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셨다고... 맞아요. 영혼의 단짝이었어요. 응? 식사 얘기를 하니까 또 속이... 아,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으렴. 오늘 하루 동안은 내내 그럴 것 같으니까. 아, 아니요.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원래라면 제리가 사냥터지기 팀의 꿈에 나와야 했는데 부재중이라서 친구인 제가 나온 게 아닐까... 확실히... 다들 김제리 얘기를 했었어. 뭔가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는 걸까요? 가령 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 조소알아간 아이들이 뭔가 찾아내길 기대해야... 아,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군. 꿈에서 괴물들 말고도 웬 여자가 나타났었어. 비처럼 화살을 쏴대는 위상능력자였지. 네? 화살...이라고요? 가시는 건가요? 그럼... 어서오렴. 화살... 맞아. 늑대기팀 애들도 그랬어. 괴물들을 따라가니 마지막에 궁수를 쓰는 여자가 나왔다고... 우리 팀도 마찬가지였어. 혹시 시궁지 팀도 그 여자를 만났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활을 쓰는 위상능력자. 틀림없어요. <웃음> 유정씨, 왜 그래?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져서... 아, 아 아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뭐좀 생각하느라... 그보다 각 팀에서 아직 연락들 안 왔어요? 슬슬 조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 마침 지령실로 통신이 들어왔네요 발신인은늑대계팀의 바이올렛 대원이군 바이올렛 대원님? 여기는 지휘통제실 임시지부장님 당장 경계경보를 발령해주세요 차원종입니다 꿈에서 본 차원종들이 홍대에 나타났어요 뭐, 뭐라고요? 하지만 그 부근은 위상력 억제기들이 울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야 지금 천리안으로 확인했어 홍대에서 검은 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늦기 전에 빨리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그럴 수가... 알겠어요 이빛나 요원, 차오문 경계경보 발령하세요 네, 네!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안심이 돼. 되... 홍대 반경 5km 부근에 경보 발령했어요 특경대에도 지원 요청 넣었고요 메인 스크린으로 홍대 거리에 카메라 연결할게요 괴물! <웃음> 아! 아, 도망쳐! 도망쳐! 밀집! 너를 비켜! 막지 말고 비켜라고밥밥소사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번 나가니까요. 그래도 평일에 저 인파라니. 저거절라 차원정!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못 지나간다. 그나마 다행이야. 늑대개 팀이 막아주고 있어. 홍대로 조사를 나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하지만 별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늑대개 팀만으론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도 홍대로 호출했어요. 제이씨와 베로니카 요원님, 진아 요원님도 신속히 홍대로 출발해주세요. 제발 다들 늦지 않기를. 너인내 자랑이야. 유니온은 숨이 턱까지 차. 강남에서 홍대까지 아, 달려오긴 너무 멀어요. 어쩔 수 없어. 차를 타는 것보단 빠르니까. 아, 그래도 너무 늦었어. 아, 경보가 울리고 아, 벌써 시간이... 아니, 딱 맞췄어. 아. 제이 씨와 계셨군요. 다들 오늘라 수고 많았어. 일단 숨부터 돌리도록 해. 나뿐만 아니라 베로니카와 진아 누나도 와 있어. 이미 다른 팀들을 돌아갔지. 무엇보다 늑대기 팀이 아주 잘해줬어. 덕분에 시민들의 피해도 미비할 정도예요. 역시 나타 늑대기 팀이라니까. 믿고 있었다고 사부. 좋아. 우리도 질수 없지. 늦은 만큼 빠르게 소탕하자. 네 누나 전력으로 사냥하겠어요. 핫 병원의 정점에 서해 보지 는다 나는 죽지 않아 일어나 유리스타 발악한 발악 금강까지 밴드 스타어 쑥쑥. 야핫 빠르게 더 그럼 빠르게. 가보실까. 컷, 무진장 아플거야 이꽝 물어 힘들다 너무 괴로워 망해버려 이런 세상 따위 전부 다저 녀석들 정말 꿈에서 나온 녀석들이잖아 가자 이곳을 떠난 어딘가로 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두려워하지마 고통은 잠시뿐 어차피 끝이라면 차라리 지금부터 그 손때 당장 떨어져 다들 도망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대피소가 으, 으, 싫어 저, 저기요 올지들 말고 일단 대피하셔야 소용없어 우리 말이 안들리나봐 패닉 상태로군 쇼에 쇼크 같기도 하고 다른 시민분들도 비슷한 상태예요 어쩌면 정신공격을 받은 걸지도 몰라요 어쩌죠 누나 저희가 대피소로 옮겨다 드려요? 아니 특경대가 오고 있는 중이야 구조는 그쪽에 맡기고 소탕을 계속하자 이 차원종들이 정말 꿈에서 나왔다면 그 궁수도 나와있을지 모르니까 하? 병원의 정점에서 울벼지는다 나는 지지 않아! 핫! 공간까지? 핸다 핫! 핫! 오케이, 렛츠고! 일어나! 공간까지? 펜다! 자칸 무진장 아플 거야 유리 스타 핫 <웃음> 경련이 흐른다 자, 하! 성광처럼 다 공간까지 그럼 가보실까? 이건 못 피할걸? 슬비야! 이 화사... 그래! 꿈에서 본그 궁수야! 역시 나올 줄 알았어. 대답해. 넌 대체 뭐지? 이 차원정들과는 무슨 관계냐? 또 무시하는 건가? 적당히 하지 않으면... 이게 대답인가 보네. 싸울 수밖에 없겠어 모든 걸이 순간에! 가더락! <웃음> 이겼어! 핫! 일어나, 나는! 지지 않아! 거기 딱! 대고 있어! 핫! 격렬이 흐른다! 같이 가자. 무서워하지마 내 손을 잡아 싫어 이거 다 저리 가라고 <웃음> 안돼 못피한 시민들이 너무 많아 다시 괴물들에게 쫓기고 있어 도우러 가야해요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웃음> 우리를 보내줄 생각이 없군 화살이 너무 많아 못 들고 가겠어요 대장 다른 팀들은 가장 가까운 팀에게 지원 요청해 무리에요 다들 저희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웃음> 저 궁수! 시민들을 겨눴어요 시민들을 공격할 셈인가봐요. 그만! 가만, 그만둬! 어라? 왜 화살이 시민들이 아니라... 저 누나의 어깨에 꽂혀있어요.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은 걸까요? 아니야. 다른 누군가에게 저격당했어. 화를 쓰는 위상능력자가 또 있는 거야.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화를 쏜 건데? 저 빌딩 옥상인가? 엄청난 초장거리 저격이야 <웃음> 궁수가 사라졌어요 마치 연기처럼 다른 괴물들도 마찬가지야 같이 사라지고 있어 어, 어쨌든 저격한 사람 우리를 도와준 거지? 그럼 우리 편인 거겠지? 맞아요 덕분에 시민들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글쎄 하지만 그 화살 사라진 궁수와 너무 똑같았는데 괜찮아요, 제이씨. 마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본부에서 저격수의 신원을 보장했어요. 같은 신서울지부의 임시 클로저래요. 귀한 하면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뒤는 특경대게 맡기고 돌아가죠. 상대가 안 되는데? 차원종들의 소멸을 확인했어요. 상승한 위상 변곡률도 다시 내려갔고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작 이 정도 상승률로 저렇게 많은 차원종들이 나타나다니 여전히 홍대 위상력 억제기들은 울리지 않고 있나요? 네, 그 난리통에도 전혀... 차원문이 생길 수치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어요 혹시 내부 차원에서 태어난 차원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원종인 걸까요? 마스테마... 기생형 타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내부 차원에서 태어나기 위해 인간을 숙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마, 맞아요. 덮치려면 얼마든지 덮쳤을 텐데, 겁에 질린 시민분들 주위만 서성대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겁을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요. 일단 향후 대책부터 세워둬야겠군요. 이번처럼 또 무방비하게 당할 순 없으니까 당분간은 위상력 억제기의 감도를 최대한 낮게 잡아두세요 위상 변곡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이요 여러 번 수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편이 차라리 습격을 놓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자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이것으로 경계경보는 해제할게요 잘 오셨어요? 같이 정보 공 그나저나 정말 출동하지 않았네요 저희를 제한 다른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이여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라 해도 시민들의 위험 앞에서는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마냥 비난하기에는 변수가 많았잖아요. 저희 측에서도 제때 경보를 올려주지 못했고요. 원래라면 이건 좋은 면피용 사유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대응이 늦은 것은 전부 너희 때문이다. 그러니 피해가 확산된 책임을 져라. 김유정 임시 지부장은 물러나라. 뭐 이렇게요 어, 하지만 결국 저희가 해냈잖아요 시민분들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막아냈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이 역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되었으니까요 이를 무마하려면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테죠 그러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설마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다보신 거 그럴리가요 우연의 일치예요. 다만 우연을 우연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이런 방식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형님이 생각나서요. 전기에 몸담은 분인지라 자주 봤거든요. 원하는 바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뭐, 물론 임시 지부장님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요.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나 행동도 하고 그렇기에 민수연 요원님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잘못된 선택 결정을 내리려 할때 그런 저를 막아줄 분들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같이 이 신서울 지부를 바꿔나가자고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임시 지부장님. 나 참, 대답 소리 한번 크네. 그래도 보기 좋다. 이전보다 자신 있어 보여서. 어, 누, 누구... 누구긴 바보야. 그새 내 목소리 잊었어? 뭐, 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어, 어 가시는 건가요? 그럼 다녀오세요. 혹시 수지야 저수지 으악! 갑자기 누굴 끌어와나 죽을래? 아, 아, 미, 미안 해 믿겨지지 않아서 지, 아, 진짜구나 진짜 저수지야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럼 내가 언제는 죽었어? 잠에서 깨는데 좀 오래 걸렸을 뿐이지 마, 맞아 이식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였지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 거부 반응은 없고? 아니, 그보다 언제 깨어난 거야? 우리가 남극 가기 전? 아니면 가고 난 후? 가기 전이면 왜 알려주지 않고 이제 와서... 야, 하나씩 물어봐, 하나씩! 그렇게 싸대면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요, 좀 진정해요, 민수연 의원. 자세한 얘기는 클로저 전원이 돌아오고 해드릴게요. 시공지 팀도 같이 듣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는 편이 좋겠네요.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했어야 했는데 깨어나서 다행이야 이렇게 다시 볼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응 음, 민수연 나도 기뻐 미래도 아저씨도 보고 싶다 은하랑 루씨도 다들 빨리 안오려나? 그래 또 보자 어서오렴 <웃음> 저수지 저수... 뜬 건가? 언니. 저수지 나을 뜬건가 언니 저수지씨 어서들 와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네가 시궁지 팀이 말하던 개구나 만나서 반가워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아, 네가 검은양 팀의 서율이지 김유정 임시지부장한테 들었어 우리 신부름꾼들을 많이 도와줬다며? 개들이 빚진 건 나도 같이 갚아나갈게 보수로 뭘 주면 좋겠어? 에이, 보수는 무슨 보수야 그런 거안 줘도 돼 안 돼. 누군가를 도와주면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 잔말하지 말고 빨리 받고 싶은 거나 말해. 음, 받고 싶은 거라. 정말로 딱히 받고 싶은 게 없는데. 아, 그럼 나랑 사진 하나 찍어줘. 환하게 웃는 얼굴로. 새 친구가 생겼으니 기념으로 남겨놔야지. 어? 어, 사진 정도라면. 그럼 찍는다. 하나, 둘, 셋, 체크. 정말 부침성 좋은 성격이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야 <웃음> 다들 인사는 잘 나누셨나요?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공지팀과 같이 활동했던 저수지 씨라고 해요 부산 남포동의 교전에서 중상을 입고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의식불명이셨죠 그러다 눈을 뜨신 게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였죠 어째서 왜 그때는 날려주지 않았어? 말씀드렸잖아요 남극의 이상기후로 통신이 되질 않았다고 그리고 저수지씨가 직접 남극으로 갔었어요 원래라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합류했어야 하는데 직접 왔었다고? 남극으로? 잠깐 그러고 보니 유정씨가 그랬지 기나미와 유미에게 남극행을 도와달라 한 임시클로저가 있었다고 혹시 그 임시클로저가 저 아가씨였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저수지는 위상능력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임시 클로저는 화를 맞아요. 저처럼 화를 쓰지 너, 너, 네가 여긴 어떻게? 초면 아니 구면이라 해야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로저 여러분. 저수지의 가족 엘이라고 해요.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웃음>